음 2021년 어, 1월 10일 <웃음> 2021년이라고 말하는 게좀 사뭇 어색한데 어쨌든 2021년 제첫 번째 영상일기 음 일단 되게 많이 지나온 것 같다 이렇게 뭔가가 어 열... 어 거의 이제 연습생까지 하면 한 1년 정도의 세월을 이렇게 보낸 것 같은데 음 아니구나 한 1년 반? 그 정도 보냈구나 이 회사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한 달? 한달좀 넘게 한한달 1주? 한 5주 정도 수그 시상식 기간까지 포함하면 한 5주 정도 이렇게 활동을 해서 끝마쳤다 하 이제 활동이 드디어 끝났는데 음, 일단 지금까지 N.F. 이 결성 전부터 계속 함께 해와 주시고 지금까지도 저희가 어, 존재하는 그분들 도 존재한다 저희와 이제 함께 항상 공.. 뭐라고 해야 되지? <웃음> 어쨌든 거의 하나같이 계속 있는 항상 끊어, 끊임없이 저희를 도와주시고 저희를 위해 주는 엔진분들 너무 음, 감사드리고 진짜 엔진 여러분들 덕분에 이 자리까지 아이 자리라기보다는 이,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. 되게 짧으면서도 긴 세월이었는데, 많이 힘들기도 했고, 걱정도 많이 됐던 시기이 들었는데, 이렇게 성공적으로 잘 끝마무리가 될수 있어서 너무나도 엔진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말 드리고 싶고, 사실상 방송 여러분, 아 방송, 방송 때는 엔진 여러분들이랑 직접적인 걸 제가 보지도 못했고, 잘 알지도 못했으니까, 그런 게다 막혀 있었던 때여서, 그만큼 더욱 더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엔지니어분도 있으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도 힘든 상황에서도 잘감수서잘 버틸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만큼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. 그래서 음 음방도 했고 시상식도 했고 여러 가지 촬영들 콘텐츠들뭐 등등 되게 새로운 것들뿐이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열심히 해주면서 많은 힘을 서로에게 주고 그리고 엔진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었던 그런 활동을 보낼 수 있게 많이 힘내준 멤버들에게도 너무 감사하고 장화말을 하고 싶고 어쨌든 그런 것 같다 그렇게 이번 <웃음> 활동은 끝말면 됐지만 이제 내년에는 올해 아니 올해는 다음 앨범부터 더욱 더 멋있고 더욱 더 성장되고 더욱더 한진영 분들과 함께 재밌게 할수 있는 그런 앨범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앨범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거다 그러니까 다음 앨범도 기대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 이게 나갈 때가 언제인지 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앨범도 아마 잘 나왔을 것 같다 그러게 바라며 걱정은 되지만 최대한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무조건 나올 거니까 열심히 합시다